아, 그리고 신기한 게, 소리가 다 다르다는 거. 이렇게 다 똑같을 것 같잖아요. 근데, 지금 먹었던 것들이 소리가 다 다르다는 게또 신기합니다. 오늘은 우주에서 먹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우주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까요? 차갑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은 저리가 이제는 딱딱한 아이스크림이 왔다.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홈 바닐라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먼저. 뭐야 이게? 위에는 음, 살짝 덜 달고 막 그런 오레오 같은 맛 그런 맛이고요. 이거는 얘는,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에요. 아이스크림 맛 과자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요. 아이스크림을 동결 건조시킨 뭐 스낵이다. 이런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제 수분이 없대요. 그래서 맛있고 크런키하고 바삭하고 여전히 크리미하면서 달달하다. 그래서 네 입에서 녹을 거다. 뭐 이렇게 써져 있네요. 민트 초콜릿 칩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겠습니다. 민트향.. 민트향이 아닌것같은데막 어디 유물전시해놓는 곳막 이런데 있잖아요 그런데서 나는 냄새가 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민트 맛 맞구만 맛있는데요 바삭한데 침이랑 섞이면서 그 약간 베스킨라빈스에서 먹는 막 그런 아이스크림 느낌이 쫙 납니다. 그러면서 살짝 이게 달라붙고 있어요. 이런 비슷한 느낌이 뭐 있었는데 뭐 있었지? 이건 남겨놨다가 여운이를 줘야 되겠어요 아내랑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덜어놓고 여운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이냐면, 살짝, 살짝 덜 진한 초코퍼지 알아요? 초코퍼지 아이스크림? 음, 그런 맛입니다. 맛있는데요. <웃음> 아, 그리고 신기한 게, 소리가 다 다르다는 거. 왜, 다 똑같을 것 같잖아요. 근데, 지금 먹었던 것들이 소리가 다 다르다는게 또 신기합니다 이건 진짜 여운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남겨놓겠습니다 벌써 3개를 먹었단 말이야 벌, 벌써 아이스크림 만원어치를 <웃음> 해치웠습니다 하나에 한 4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음. 이번에는 쿠키 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입니다 처음에 먹었던 거랑 똑같은데 그 가운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쿠앤크 같은 그런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거는 반을 잘라서 보관을 해야지 먹어보겠습니다 그맛 나요 그맛요요 요 네모나케에서 막 엄청 많이 들어있는 과자 있잖아요 개별 포장돼 있는 거그막 커피에 찍어먹고 이러는 거 요만한 직사각형 모양의 이 과자 자료 화면 이이 과자 맞나요? 아이스크림 진짜 쿠앤크랑 똑같은 맛날 진짜. <웃음> 좋은데? 초콜릿, 바닐라,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입니다 제일 기대되는 딸기만 먼저 이 무슨 맛이지? 딸기! 딸기! 어. 딸기우유 맛, 딸기우유 맛이 에요우이번기우유라이달기향닐라이너기의향해이 딸기 딸기 아무 강력맛서 아무 맛도안 느껴지는데요? 크게 더맛 <웃음> 초코 아까 그거랑 똑같은 맛이에요. 괜찮은데요? 한 번쯤은 취미, 치미 호기심도 해결할 겸 먹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맛있게 먹었거든요. 어, 우주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을 때그 차가운 아이스크림은 먹을 수 없지만 그 맛이라도 한번 느껴보세요. 라는 의미로 나온 것 같아요. 그 맛은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고 지금 저도 아이스크림 좀 오랜만에 먹어서 되게 맛있는데 우주에서 먹으면 얼마나 꿀맛이겠어요 그죠 음... 당연하겠지만 그냥 직접 먹는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또 직구로 주문해 먹진 않겠지만 괜찮은 경험이었어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. 또 아직고해? <거야>? 응. <나>. 어때요? 맵때요 어때? 맛있어요? 네. <나>. 음, <응>? 무슨 맛이에요? 음, 음, 또 음, 만점. 젤리 맛이야. 음. <웃음> 아빠도, 아. 음. 어때요? 맛있어요? 네. 안에 이런 거 뭐야? 안에 초콜릿 들어있다, 초콜릿. 너 이거 근데, 시원한 거? 응, 튀어나온 거. 시원해. 시원해? 응. 아, 어 시원한 맛이야? 응, 이건 응. 무슨 맛일까? 이건 무슨 맛일까? 한번 먹어보고 여원이가 맞춰볼까? 응. 초콜릿 맛 초콜릿 맛이야? 응. 맛있어요? 응. 아빠 드실래요? 응. <웃음> 고민하는 거예요? 아빠 이거 먹어 아빠 이거 먹어 아빠 이거 먹어? 응. 이거 아빠 다 먹어요? 그러면? 응 아, 이거는? 응. 여운이가 먹을 거야? 응. 아빠 이거 다 먹을게 응. 다 먹을게? 아, 다 또만들어줘또또 만들어 줘. 또또 만들어줘? 도도 이따가. 응. 만주어도 만들어 줘. 또또 이따가. 어, 이거 만들 수가 없대. 대신에 다음에 또 줄게. 또또만들줘 응. 응. 우주 아이스크림. 우주 아이스크림 또 또. 응. 달달